킬살 루이노브 노바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좀 세게 말해 죄송하지만, 개허접이라는 제가 말을 평가를 들어가지고, 그 개허접 캐릭터라는 걸 제가 부수기 위해서 전투력 측정에 제 캐릭터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만이다 1등이 내가 1등 한다고는 안했어 하지만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갑니다 자 장비 풀템 게임이다 내가 일단 벌레스크 카모플라주 솔리스 카모플라주 여기다가 앙코르 화이트호스 망각 손재주 타우트 지진에 어미레두 개까지 끼고 여기 받고 여기다가 공격력 증가 포션을 마시고 여기다가 받고 무려 합쳐코로 만든 체력 218 증가 먹고 끝이 아니다 제일 센 무기, 나이트랜스, 6강짜리 끼고 여기다가 전장 가자.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어울레 기다리셨습니다. 어울레 자, 역시 데미지 측정은 이신화 간다. 필살 루이노브 노바. 60만 정도 뜬것 같은데 몇 등이지? 그러면 데민지가 6만이라고? 60만이 아니었어? 내가 6만인데 1등이 600. 왜 680만이라고? 뭐 하는 분들이야? <웃음> 아 기다려봐 다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 아직 못본 겁니다 아저씨 허접이네요 <웃음> 기다려봐 약간 좀 게임이 좀 약간 이상하네 딴 방송 가서 또 말한다 이런 건좀 말하지 마좀 어? 저기 뭐 역방님 방송 저기 뭐 요시키님 방송 가가지고또막로제님 그렇게 도핑하고 벗어나려고 하셨는데 아니 글쎄 데미지가 6만 떴대요 뭘 그렇게 얘기를 못해서 안달이야 다 퍼져? 그렇게 빠른 손짓으로 왔다가 좋아요 좀 눌러봐봐 제가 여러 잠깐 지금 중요한거 있거, 중요한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보셨나요?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와 방원제 그거 제가 스크린샷 찍어왔습니다 내 캐릭터는 역시 강하다 와 이걸 제가 야 이거 끝났네요 여러분들 야 66만에 839위 제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야 1등이 600만이신데 제가 66만 뜨고 아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래도 뭐 66만이면 뭐 만족할랍니다 제가 유튜브서버 천인권에 들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개어잡이다 라는 타이틀은 이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로젠제는 강하다!